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장 코드가 EGR 작동 범위 성능 이상. EGR을 작동했 그 구동을 시켰을 때 공기량 대비 EGR 그 작동이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장 코드를 띄우게 되는 거고요. 일단 고장 코드를 지워 보겠습니다. 고장코드를 다 삭제를 했고요. 일단 다시 한번 뜨나? 지금 이제 고장코드는 다시 뜨지 않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다시 악셀을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요 악셀을 밟고 났을 때 이지알이 이제 잠깐 움직이는데요 이 퍼센티지가 뭐 벌써 저기하고 100%까지 올라갔고요 이 파형 자체도 좀 이상하죠 압력차가 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대값이 보시면은 최대값이 1,392 98 헥타파. DPF의 막힘으로 인해서 EGR 쪽으로 문제가 더 빨리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업은 EGR을 먼저 이제 교환을 하고요. DPF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과 상담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DPF나 지금 흙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금액적인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EGR밸브 교환만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EGR밸브를 교환할 때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이게 이제 진공 브레이크 진공 파이프거든요 요 진공 파이프가 이제 안에 플라스틱로 되어있는데 음요 반, 밴, 반도 반 반도를 빼서 해는 것보다는 요 4mm 육각을 풀러서 이렇게 빼주시는게 좋습니다 요 플라스틱이 깨지게 되면 은요 공급이 안되고 요 진공 펌프 어셈블리로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EGR 밸브가 오래되다 보니까 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고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움직임이 하나도 없고요. 이거는 이제 장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EGR 밸브를 빼야 될것 같습니다. EGR 밸브를 이제 장비를 사용해서 빼내려고 하면은 요 카바 카바를 먼저 드러내고 요 움직이는 로드 있는 데 부분에다가 연장을 걸어서 어 타격을 준 다음에 빼낼 겁니다 부품 교환 후에는 이 학습 값을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EGR 밸브가 새거로 교환했다는 것을 컴퓨터에 이제 이,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밸브 교환 후에 학습을 해주면 됩니다.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악셀을 살짝 한번 밟어, 밟아서 EGR 밸브에. 그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기량도 정상적으로 지금 잘 떨어지고 있고요 EGR 파형도 정상적으로 지금 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EGR 밸브의 최대 최소값을 다시 한번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EGR 밸브의 최대값이 20%를 안넘고 있습니다. 작업은 잘됐고요악셀을 밟게되면 400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페일이 풀렸기 때문에 페일이 걸리게되면 RPM이 3000에 머물게되고 지금 페일이 없어지면서 이제 무브와 풀가속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성 디젤 나는 정빈이다 입니다.